명확하게 내가 모르는 걸 정확하게 모른다고 라 알아야 되는데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음, 음. 적용을 못하고 실행을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어, 익숙한 말이야 어, 자주 들었어 한데 그거를 내 생활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렇죠 음. 네 맞아요 어 결국에는 돈은 신용과 평판에서 온다 네. 이게 그냥 제일 기본적인 골자예요 네. 네. 결국에 돈이라는 건 평판 좋고 신용 좋은 사람한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여기서 한번더 가면 돈은 돈을 불릴수 네. 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돈과 신용, 돈과 평판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돈이 아니라 평판을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항상 내려서 그걸 쌓아놓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게 나요. 보지 말고. 네. 네. 그쵸? 음. 그래서 그 신용과 평판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라게 있었고 어, 경험이 음. 돈보다 중요하다. 네. 이거는 소비의 관점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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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대화를 나누고 음, 있고 음, 이런 음. 것들을 내가 다 보고 경험하고 거기서 뭐 동기부여도 얻고 했다 그러면 사실 저는 그 사치라고 어, 생각하지 네, 않거든요 네, 맞아요. 음, 정말.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항상 돈처럼 생각하면서 주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내가 네, 모든 네. 영역에서 할수 있는 경험은 다 돈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 주머니에 다 담는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할때그 경험들이 뭉쳐지면서 음, 혁신적인 음. 것도 나올 거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거고 재밌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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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900원이에요, 뭐, 도로가. 음. 보통 900원 아끼려고 무료도로로 돌아가가지고 1시간 걸려서 가는 분들이 계세요. 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최저시급으로 사실 15분을 일해도 900원보다는 더 벌어요. 그렇죠. 그죠. <웃음> 네. 근데 <웃음> 네. 만약에 내가 15분 일찍 가가지고 그 상대방과의 미팅을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어떤 대화, 예를, 예를 들면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 대화는 사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뭐 거절 반응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시뮬레이션도 미리 해보면 영업 성공률은 훨씬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네, 네. 그런 거라도 미리 가서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역으로 손님이 먼저 왔다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더 좋은 인상을 맞아요. 남길 수 있는 거고 사실 그런 건데 900원 아끼고 15분을 늦게 갔을 때 사실 놓치는 게더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단편적인 예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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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에 19,000원을 내면 그런 뭐 프로그램에서 네. 뭐 이미지도 무한으로 쓸수 있고 막 이렇다고 치면 만약에 그 19,000원을 아끼겠다고 무료 이미지 찾고 있고 뭐 하는 데 맞아요. 리소스가 더 들어가요 아니 오늘 폴로님이 너무도 중요하고 음. 또 모두에게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역량을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데에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이 음. 영상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줘야 될 영상인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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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모객이나 뭐 홍보나 다 하기로 했어요. 어, 데서 어, 어, 해주신다. 오픈을 한뒤한 한 일주일 뒤에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모집이 안 됩니다. 어떡하죠? 음, 그렇죠? 라고 해서 제가 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저는 그냥 이메일 두 통을 뿌렸어요. 음. 그리고 매진. 아, 그대비가그대비인 네. 왜냐면은 그렇죠? 제가 갖고 있는 이메일 지금 리스트가 7,000분이 넘는데 7,000분한테 이메일을 쏘는데 드는 비용은 빵원이에요 그렇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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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란히두 시간에 꽉꽉 눌러담아서 강의를 할 거니까 꼭 오세요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물론 이메일이라는 게오픈율은 떨어져요. 음, 음. 7,000분이 있지만 사실 그 메일을 읽는 분은 어, 뭐 20% 정도? 그렇죠, 30%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1,400분에선 2,000분 정도 음, 사이가 음. 여는 거고 음. 그 열었을 때 보통 근데 링크를 넣어놓으면 링크 클릭률은 꽤나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이메일을.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자는. 어 오픈율 자체는 높아요 봐요 근데 링크 클릭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왜냐면 음, 음, 음, 무섭거든요 무섭지 맞아요 문자로 무슨 무서워. 링크가 왔을 때 그걸 누르게 음, 되게 무서워요 음, 음, 뭔가 내 휴대폰이 게해킹당하거나 아, 이런 네. 위험도가 너무 네, 많으니까 네. 그 문자메시지는 돈이 들고요 음. 어 저는 이메일 마케팅을 좀더 선호한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하고 이메일만 받아도 저는 충분히 다음 스텝을 네, 네. 끌고 가기가 네. 편해서 그게 사람들도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넣을 때에 가장 부담없이 넣을 수 있는 음, 정도의 네. 정보이고 도정 네, 네네. 음, 그래서 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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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로 음. 지금 다 풀어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너무 감사하게 해주셨는데 <웃음>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릴 게 온라인 수익화에 있어서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는지 음.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여기 좀 가져왔는데 주셨던 이야기가 사실 여기 거의 다네 음. 많이 그 있잖아요. 들어가 네.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무슨 뭐 책을 광고하런게 아니라 비즈니스 스테로이드에 주셨던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네, 제가 많이 관계 있습니다. 최근 진짜 3년, 5년 정도에서 베스트 5 안에 드는 책인 거 아우, 네, 배, 것 같아요. 완전 치료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이런 책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거는 제 마음이고. 네. 그래서 포리얼 님이좀 소개시켜 주실 좀 추천 음... 책이 있으면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어, 스몰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으신 분들이면 읽을 만한 책들이야 뭐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스몰 비즈니스를 쫓게 된 어떤 음, 계기가 음. 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음, 이, 이... 아, 갖고 네. 왔어요 오늘 스몰 비즈니스가 온다 스몰 음. 자이언츠가 온다 네, 네. 여기서 스몰 자이언츠가 이제 어 작은 기업이지만 거인처럼 너무 잘 사업을 음.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제 스몰 자이언츠라고 이 책에서 표현했는데 네, 네. 이게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기 추천사가 팀페리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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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도적으로 어디서 뭔가 인수 제안도 왔고 한 번쯤 상장을 음, 음, 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왔지만 의도적으로 그걸 다 거절하는 회사들이에요 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굳이 음, 음, 음. 우리끼리 행복하게 대신에 음, 음. 탄탄한 기업을 우리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제 기업들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경영 기법들이. 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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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책까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 전해 주시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리를 함께해 주신 우리 포리얼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